왔다! 왔어! 카빙기이란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가지로 펭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손질하지 않고 바로 펭귄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카빙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만들고 파는 것이 카빙이다.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를 가지고 흰 부분을, 배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숙 잘라냅니다. 이미 입 부분을 만들었죠. 몇번 칼질하고 그냥 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배도 그냥 두번 오려내니까 배가 됐죠. 날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살짝 그냥 칼로 오려 올리면은 날개가 되는 겁니다 날개까지 배까지 다 만들었네요 이깟도 만들었고 밑에 발만 만들면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하. 이렇게 제로의 특별한 손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펌펌 가빙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왔다 왔을 때에만보이드리냐 뭐 거의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펌펌 가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보시죠? 거의 다 돼가네요, 거 발만 만들면 되겠네요, 발만 만들면. 네, 이제 안 쉬워지면 어떻게 한다. 이주식개두 개, 그냥 밑에. 질러 놓으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눈은 뭘로 하냐 구을 불러서 옆에 있는 당근으로 줄쩍 잘라가지고 그냥 안에 끼워주면은 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펭귄 다시 펭귄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제 다음에 오이로 하는 것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 아, 보시겠다고요? <웃음> 그냥 보세요 <고소해요. 웃음> 저 옆에 바나나는 왜 있나? 바나나는 다중에 간단하게 밑에 잘라가지고 뭐 만든다? 그냥 물고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시픽균이 완성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